안되겠어 이것들을 악의 숙굴로 소환해야겠다 <웃음> <웃음> 뭐야 어? 어? 어? 어? 어? 여긴 어디지? 어? 저기 여기 국수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어 형님, 어 진짜 멋있는데요. 여기가 소문난 그 국수집이잖아. 서울 3대 맛집으로 뭐 소문났지. 어? 어? 아 여기인가 보다. 어 여기 맞다. <웃음> 누나, 누나 저 왔어요. 하나, 둘, 셋. <웃음> 어, 코봉이 왔니? 네 누나. 코봉아 잠깐만. <웃음> 자 집중. 자문 닫았어요. 나가세요. <웃음> 소리야 지금 들어왔는데 아 뭐야 난 아까 2시간씩 기다렸는데 저기요 끝났다고요 나가세요 다들 어이 뭐 너무 막무가의 장사 아니야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장 나가!!! 우와 대단하세요 어 이제야 야. 다 갔네 어, 어 커봉아 마침 잘 왔어 지금 위겐이 융의 세계로 빨리 오래 융이 세 개요? 어, 어디, 어떻게 가야 되죠? 볼래? 하나, 둘, 셋. 융! 이렇게. <웃음> <웃음> 아우, 약간 닭살 돋는다. 코봉아! 네, 어. 다시 한번 해볼게. 따라 해봐. 융! 어, 이렇게요? 융! 그렇지. 자, 이제, 위계를 만나러 가자. 네, 누나. 자, 가자. 하나, 둘, 셋. 출발! 융! 어. 아 어, 여기가 융의 세상이구나 우와 아름답다 호봉 왔니 어? 어 위겐 안녕하세요 그래 너에게 보여줄게 있단다 잠시 따라오렴 네 위겐 어? 어? 저건 뭐예요? 여긴 바로 지옥의 문이란다 지옥의 문이요? 며칠 전너가 잡았던 저 악기 기억나지? 네 저 나쁜 사람 저 사람 진짜 나빠요 저건 사람이 아니라 악기란다 근데 걱정이 있단다 고봉아 1단계 2단계 악기들은 다 소환을 했거든 그런데 마지막 그 3단계 악기를 소환을 못했어 그게 문제다 그래서 너와 하나가 힘을 합쳐서 3단계 악기를 꼭 소환해 주길 바란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꼭 3단계 악기를 잡아올게요위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다시 너의 세계로 보내주마 자, 가라! 자기가 따라와라, 우라우라 아, 왜그 쓰지 마세요! 어, 알았어. <웃음> 다시! 으아! <이야> <웃음> <이야> <웃음> 여기에 마시네. 여보 벌써 왔어요? 어, 뭐에 일찍 왔어요, 여보. <웃음> 여보. 어, 어 택시 누구야? 어. 여보. 여보. 여보. 야! 어, <웃음> 아유 아,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어? 어. 아이 버스는 언제 오는 거지? 이거 소나기야 뭐야 이거? 어, 어 추워 추워. 어. 아저씨. 에? 어? 어어 어? 어? 뭐야 당신? 야! 아! 아! 슈아 꼬봉아 <웃음> 저기야 어? 어? 저게 뭐예요 누나? 저건 바로 융의땅이라는 거야 저게 분명히 악기가 있다는 뜻이야 빨리 따라와! 네 누나 알겠습니다! 어 여기가 융의땅이구나고봉아 분명히 이 근처에 악기가 있을 거야 찾아보자 네 알겠습니다, 누나. 음, 어디 갔지? 어, 누나,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어? 나... 어떻게? 해! 아, 늦었어. 큰일 났네. 너랑 나랑 나눠서 찾아보자. 네 알겠습니다.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갈게. 네, 누나. 하... 하... 하... 하... 하... 아... 아, 도대체 악기는 어디 있는 거지? 숨는 분이 어있냐 빨리 나와라 덮이라 말이야 <웃음> 어? 어? 여기까지 <웃음> 잘 왔구나 <웃음> 이, 이 무덤이다 <웃음> 사람들은 했다니 가만히 저기 있다 <웃음> <웃음> 이깁니다. 야! 아! 아! 어. 어. 어. 아!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까? 코너 위험해. <compose sound> 와! 웬 뭐야? 또 다른 카운터잖아. 에, 안 되겠어. 이것들을 아기, 수골로소수하겠다 예. 고수 어, 어, 고 어? 수고, 어? 어? 어디지? 어, 아, 아, 수고, 수고, 은고 수고, 내가 힘을 쓸수 없을 것내아 힘을 쓸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는 네 힘을 쓸 수가 없지. 어때? 네 영혼을 내놓는다. 네 뜻대로 될것 같아? 특별. 싸우죠 예. Yeah! <웃음> 고작, 고작 그거냐, 그거냐? 그게, 그게 그거를 힘이냐? 그거를 네 힘이냐? 예. 어! 이 힘을 쓸 수가 없어. <웃음> 이게 진짜 마무리. 잡아! 한강 유니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정시잘 <웃음> 세요 숨을 쉬세요 누나 누나 살수 있어요 누나 어 시끄러 아안 죽었어 얘자 예. 일으켜줘 어? 내 네, 누나 아이고 자. 어 코봉아 넌 괜찮니? 네 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삼단계를 해치웠어요 누나 아 코봉아 너 진짜 대단하구나 아 그런데 너한테 어떤 힘이 있어서 어? 잠깐만 코봉이 네가 융의 땅을 소환했나 보구나 예 그런가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봉아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코봉아 아이 제가 뭐랬다고요 누나 코봉봉봉봉봉봉봉봉봉 어? 수고했다 둘이 수고 집으로 소환해주겠다 주겠다. 고맙다. 고맙다 아, 아, 드디어 집에 왔다 와진짜다 집에 왔다 집에 왔다 집이 제일 좋아 봉봉 봉봉 어? 이긴 왜요? 지금 그 모습으로 가면 엄마 아빠 놀랜다아뭐 어떻게 하실려고그러면요 원래 네 모습으로 돌려주겠다 내가 네 몸에서 나오겠다 랭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어, 세수했니? 아니요. 치카치카 치과 했어? 아니요. 샤워는? 아니요. 어, 너 진짜, 넌 여전히 진짜 잘했어.